뭐야? <웃음> 뭐 뭐해? 뭐 <웃음> 망고 여기 뻗었어. 모지야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기서 뭐해? 똑바로 자서 모찌야. 지금 체리는 이렇게 바닥에서 자고 있고 망고도 놀다가 지쳤는지. 고양 청소 후. 오 청소 애들 신나게 놀다 꿀잠 자고 있어요. 야망안 구야. 여기서 귀엽게 자고 있으면 어떡해. 망구야 저는 이못찍 그냥... 그냥... 요 순이 저기 냥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그냥... 이이 아이 졸려. 에이, 졸려. 졸려요?